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마스 s t e r c FX의 이양호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우리 멤버분들과 강의 시간에서 좀 보여드렸던 셋업들과 그리고 어 드디어 제 웹사이트를 어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는 골드입니다 XAUUSD 1시간 차트로 골드 1시간 차트인데요 강의에서 공유를 한 것은 어좀 높은 시간 차체에서 지금 하루 시간 차체에서 보시면 은이 레지센스에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볼수 있었기에 계속해서 매도 셋업을 저희가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빨간색 점선을 이용해 을 가지고 트렌드라인을 이용해서 어,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간단한 셋업으로 저희가 골드로 어, 수익을 좀 만들어 냈고요 반대로 골드와 그리고 달러엔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후에 어 다음 레지센스까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셋업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러엔 또한 어 저희가 수익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키위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앰페어들이 계속해서 매수 셋업을 보여줬는데 어, 모든 것은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찾고 어, 다음 지분까지 즉 레지센스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저희가 다 캐치를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간단한 셋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것은 어, 이제 유로 키위달러인데 유로 키위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은 시간차트에서 가격이 서포트 레지센스 역할로 하는 1.71500에 도착을 하였을때 어, 충분한 거부 반응이 나와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 여기서 거부 반응이 나오면 은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러한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인 이 트렌드 라인을 이용해 을 가지고 또 매도 거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약 100핏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핏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이 모든 것은 어, 저희 강의 때다 공유를 해드리고 강의가 아니라면 은공지방에 모든 것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공지방이 무엇이고 강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선 이것을 말씀을 해 드리려면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자, 우선 네. 웹사이트는 www.masterclass.com f x m a s k l f x c c o m 으로 검색을 해 주시면 바로 이 웹사이트로 오시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골드 패키지가 있고 브론즈 패키지가 있는데요 자, 브론즈 패키지 같은 경우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자, 첫 번째, 제가 만든 230장이 넘는 마스터 클래스 가이드북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둘째는 매주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20개 이상의 멘토가 직접 보내주는 차트 분석과 리딩 거래 셋업. 즉, 공부를 하시면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셋업을, 제가 직접 거래하는 셋업들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8개의 마스터 클래스 FX 기초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되는 마스클스 FX 서포트팀입니다 언제든지 거래에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 드립니다 자 8개의 마스클스 FX 기초 강의는 바로 여기 우편에 제공되는 강의 영상 첫번째 포렉스란 무엇인가 두번째 레버리지 세번째 가격의 본성 네번째 캔들스틱이 무엇인가 다섯번째 트렌드 여섯번째 트렌드 볼륨2 자그 다음에 일곱번째 트레이딩뷰 사용방법 그 다음에 여덟번째 MT4 사용방법 상당히 기초적인 것들이죠 기초적인 것들을 브론즈 패키지에서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북 그 다음에 리딩셀업으로 수익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셋업을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여기 더블 바탐이 나왔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리테스가 나왔으니 다음 타겟 레지센스까지 우리가 거래 세업을 노린다 해가지고 애프터를 보시면 은 정확히 이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은 MCFX 채널 제 공지방입니다 그래서 키위 셰프 매수 셋업입니다 그리고 왜 매수 세업을 찾는지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유로 키위 달러 뭐 데일리 차트 호주 캐네디 달러 4시간 차트 키위 달러 4시간 차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보시면은 여기 112명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기술적 분석 어떤, 시, 어떤 것인지 캔들 스틱 그 다음에 페이지 40장에 업 트렌드 페이지 61 트렌드 라인 페이지 100에 뭐 엔트리 스탑플스 타겟 102에 이런 식으로 이그제플까지 이런 방식으로 230장까지 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론즈는 이 정도인데 골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골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에 포함한 모든 것을 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 풀 강의 강의가 모든 것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7 예. 언제든지 열려있는 멤버 그룹 채팅방이 있고요그 다음에 100개 이상의 pdf 자료동안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날 진행해드리는 라이브 강의 시간을 어 제가 또 모든 학생분들과 갖고요그 다음에 어전 라이브 강의 영상 80시간 이상의 전 라이브 강의 영상을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주 20개 이상의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차트 분석 그리고 리딩 거래 셋업이 또 있겠고요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어 가장 기초적인 이제 8개 MT4 사용방법까지 가장 기초적인 8개를 포함해서 어 서포트와 레슨스, 이론, 뭐 트렌드라인 사용방법, 채널, 카운터 트렌드라인, 리테스트 등이 모든 것을 어네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최종 강의까지 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강의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80시간 이상의 전 라이브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pdf 자료를 100개 이상 pdf 자료를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49불 짜리가 있고요그 다음에 3개월 결제를 하시면 은 425불 6개월은 799불 1년은 999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게 마스터 클래스 FX 멤버 채팅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17명이 이 채팅방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민선님이 어, 1093달러의 수익인증 어, 이런 식으로 수익인증도 거의 매주 네 올, 매일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셋업 공유 우리 멤버분들이 서로 직접 공유하는 셋업 공유나 피드백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네민선님이또 올려주신 건데 360달러의 디파지시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1479불, 360 어카운트로, 360달러 어카운트로 1479불에 수익을 올리신 거예요. 상당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546불에 출금. 그래서 현재 밸런스가 1259달러. 아주 잘 하시고,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저도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클레스 FX 채, 공지방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126명이 지금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자 이게 어제 네아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셋업인데 유로키위달러 데일리샤트고요 데일리피보나치의 마이너스 61.8 도착과 레지센스가 겹치는 구간으로 좋은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카운터 트렌드라인 플러스 리테스트로 매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업데이트로 네, 업데이트로 아주 좋은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키위엔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셋업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고 화살표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북을 읽으시고 강의를 보시고 어떻게 엔트리를 잡는지 공부를 하신 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셋업으로 거래를 하시면 또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입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한데요 가입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 지금 첫 번째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제 뭐 구독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w w w 검로드 l o c o m 에 가셔가지고 우선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w w w m a s t e r c l a s f x c c o m 으로 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구독기간을 정하시고 우측에 보이는 subscribe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혹은 페이팔로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결제 후에 텔레그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은 제가 리딩 공지방 그리고 멤버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799불이 아닌 어,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좀더 많은 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주도 피부로 가득 찬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